지금 수확 대가 되면 이게 다 이제 그 갈변이라고 하죠. 뭐 영양소도 없어지고 하는데 깨끗해 지금 뭐탄 것도 없고 분말이 되 진짜 네, 듣고 아... 원래는 잘안 녹아서 막이 저어줘야 되는데 얘는 저을 필요도 없죠. 너무 잘 녹아 분유 같은데? 네, 엄청 아무것도. 와 기가 막혀가죠. 아딴 제품들은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가루나 이게 분말들이 좀 생겨요. 안 녹아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어, 네. 너무 좋죠. 아지머 엔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의 선물이죠. 네, 저는 지금 충남 예산의 수박밭에 나와 있는데 이 수박밭 주인은 유황을 사용해서 수박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유황을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왜 유황이 신이 준 선물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박은 좀 특이하네요. 아 이게 그 중형 수박이라고 해서 흑피에다가 속은 이제 저유 빨간색 예. 예, 그런 수박이고 2에서 3.5kg 나가는 그래서 예, 중형이에요? 중형, 그렇죠. 중형, 소형? 그렇지 예. <웃음> 애플 같은 경우는 미니 소형이라고 보고 예. 아, 예, 예. 정식은 언제 하신거예요 이게 3월 24일날 했죠 3월 24일? 예. 그럼 지금 4월 5월 이달 됐네요? 네한 예, 보름 뒤면 이제 수확입니다 잎이? 예. 굉장히 좋은것 같아요 그죠 좋죠 네. 아주 이뻐요 이막다 서있어 네. 네, 네. 여기만 하면 아주 웃음이 나 아주. <웃음> <웃음> 네. 지금 수확대가 되면 이게 다 이제 그 갈변이라고 하죠 뭐 네. 영양소도 없어지고 하는데 깨끗해 지금 뭐탄 것도 없고 예다 네. 좋아 아니 수확 처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원래 이런 식으로 약간 놀이끼리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예. 예, 근데 이건 이제 예전에 첫순, 처음 나온 순이라 그렇다 치고. 이 앞순이 너무 깨끗해. 아, 이뻐 아주. 옹기종기. 예. 이제 여기서 한 500g 정도 더 크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크기는 대충 아실테고. 네. 예. 이쁘죠? 아주 원형으로 딱 네. 해서. 크기가 꼭그 볼링공만 하네. 어, 어, 그거보다 약간 적거나 같거나. 아니, 그러니까 예. 볼링공 사이즈 비슷한데. 네네네. 아니, 도대체. 수박한테 뭘 어떻게 이게수박이 이렇게 됐어요 글쎄, 뭐, 준건 별로 없고, 네. 그,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 황을 많이 썼는데, 황? 예. 네 이번에 그, 아즈모 MG라고, 네. 이제, 고거를 제가 여기다 여섯 동인데, 여섯 동에 한 20호 정도 썼죠? 관주하고, 이제,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도 연면 시비까지 했거든요? 네. 원래는 하지 말라고, 이제, 추천, 추천은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저 그냥 써봤지. 그래서 뭐, 스물단 말에 이제, 한봉다 500g 넣어가지고 썼는데, 괜찮아요. 약해도 없고. 근데 뭐, 딴 농가한테 쓰라고는 못하겠어. 예, <웃음> 이게, 과체료는 좀 위험하니까. 원래 이박가루는항이좀 위험하죠. 예, 위험하죠. 지어둔지 소독할 때, 연면 시비할 때는 흐리거나, 이런 날. 예, 꼭요런날 했습니다. 아, 요런날 해야지 좀 괜찮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밤에 순화를 시킨 다음에, 다음날 햇빛이 쨍 쪄도, 이제 괜찮은 거지. 아주머니 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셨어요? 일단은 처음부터, 이, 환기가 계속 이게, 작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정식 때부터 썼죠. 지금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네,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십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점적이 세줄 들어갔단 말이요. 그러면은, 오늘 앞줄 해주면, 다음에는 중간줄 해주면, 여기들 넣고 또 넣고, 뒤 끝줄에도 또 넣고. 이건 아무래도 흑색이니까, 조금만 그 노래도 표가 확 나서 음.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당도가 원래는 한 10일 이상이면 저희가 납품을 할수 있는데 네. 제가 볼땐그 아즈모MG 써가지고 1 3 이상 나올 거라고 자부합니다 아, 황이 또 예, 당도까지 올려주니까 음. 아즈모MG를 작년에 안 쓰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몰랐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아. 써,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썼고 <웃음> 예. 지금 다른 밭자리도 다썼어요 이거 그, 좀, 한 박스 넘게 썼지, 그랬어, 지금. 그럼,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가장 좋은 건, 어, 균적인 병이 없이요. 아, 균이? 균이 하나도 없어. 뭐, 흰가루부터 시작해서, 뭐, 균액 뭐, 덩굴마름, 뭐, 보일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좋아. 아... 네. 그럼, 농약을 안 쓰시겠네? 살균제는 안 썼죠. 아... 근데 살충제만. 살충제만 예. 에... 그러면은, 농비도 절약이 되신거요 많이 거예요? 절약됐죠. 얼마 정도 절약됩니까? 암만 못 잡아도 몇십만원은 절약됐죠 살균제가 워낙 비싸니까 제일 중요한건 이 황이라는게 뭐 향미라든지 아니면 식감 이런거를 끌어 올려 준단 말이에요 이제 따서 제가 수확하기 전에 먹어보긴 할건데 좀 기대가 큽니다 아주 아주머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의 선물이죠 신의 선물 네. 무슨 뜻입니까 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신이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500m 500m의 한 봉이요 한봉. 분말이네 진짜 네 돋고 아... 원래는 잘안 녹아서 막 이렇게 저어줘야 되는데 얘는 저을 필요도 없이요 너무 잘 녹아 <웃음> 아, 지금 분면 보니까 이렇게 다 녹아 거네 네 지금 다 녹아 이게 어 수박 초기 때 초기 때만 이렇게 하고 중기 때부터는 두 봉이나 세봉 들어갑니다 하나 갖고는 좀 약해요 자 잠시만요 네 진짜 무 분유 같은데? 네 엄청 <웃음> 아 아무것도 와 기가 막혀가지고 아딴 제품들은 이렇게 했을 때 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가루나 네. 이게 분말들이 좀 생겨요 안 녹아서 이게 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음. 어, 너무 좋죠 잘 녹는다는 거는 고스막힘이 없단 얘기요 음. 전작물에 고르게 간다는 얘기지 다른 유양제품들은 어때요? 일단 잘 녹지도 않고 그리고 침전물이 많이 생겨서 점저거스나 관소수가 많이 막힙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네? 아 신의 선물? <웃음> <웃음> 야, 처음에 봐서 이게 아, 네 여기 드시면돼자 떠서 하나, 하나, 하나 흘려요. 둘, 네. 깨끗 깨끗해 마술처럼 네, 네, 네. 드시진 마시고 아무, 아무,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는 게 네. 없어 가루가 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야, 이거 처음 봐. 너무 잘 녹죠. 야, 네. 이거 지금 물도, 이제, 원래 500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2개밖에 안 들어가도 고 네. 이렇게 잘 녹는다는 거는. 네. 500 들어가면 끝내주겠네. 네. 야 기술이라고 봐야죠. 네. 옆에 계신 분이 시내 선물 주신 분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 아신 분인지가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주 염제가황 함량이 80% 이상이다 보니까 기존의 함량 뭐 20%, 15%짜리 황을 가지고 지금까지 농가들이 좋다고 사용 해왔는데 그 사용은 그 차이점이 함량 그 자체가 높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보면은 박과작물에 저희들이 원래 수박이나 멜론 같은 경우는 박과작물일지라도 그건 사용해도 되는 작물입니다. 그게요. 지금요. 그리고 오이호박 참여는 좀 조심해야 될 작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황을 썼을 때 이게 식미, 식감, 그 다음에 단도 올려주는 거, 그 다음에 살충, 살균인데 가장 좋은 것은 살균, 멸균 쪽이죠, 이게. 그리고 충은 기피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박과작물 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 또 기존의 황과 다른 점은 이게 상당히 안정성이, 상, 안정화되어 있다는 황이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비용이, 다른 비용에 비해서 약 50에서 60%, 60그 절감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지금요. 농가들한테. 기존의 황제품보다 더 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싸죠, 그게요. 황의 양은 많은데? 예, 네, 함량은 80%짜리인데, 15% 20%짜리 생각해보면 벌써 4배 이상 함량이 있잖아요. 가격은 이게 농민들이 해보니 25마리나 50마리 타면은 만원이나 12,000원이면 걸로 끝납니다, 그게요. 우리 사장님은 그전엔 황제품 안 쓰셨어요? 썼죠. 근데 기존 황하고, 이 지금 아즈면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합니까? 어, 예전 거는 제가 스던 방식으로 썼을 때 효과가 확 나온다 이걸 체감하기가 좀 어려웠죠. 한 두세 달 써야 아, 약간 효과가 있네 이런 거였는데 이건 쓰자마자 효과가 확 나오는 게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황의 양이 많고 제가 봐도 고함량이라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황 기술이 다른 거 같기도 하고 En Azufrera y Fertilizantes Pallarés somos la empresa líder en la producción de derivados del azufre para la agricultura a nivel europeo. La compañía fue fundada en 1893 y en la actualidad distribuye sus fertilizantes y fitosanitarios en más de 60 países del mundo. La ventaja que tiene es que es un producto que no crea resistencia, que nosotros podemos hacer aplicaciones repetidas de azufre Total no 그러면 130년 했다는 거면 그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노하우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황이 안정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있는 황이 나와 있고 써도 농민들이 얼마든지 믿고 어쨌든면 이게 농약이라든가 살균제, 살충제를 갖다 안 쓰고도 유기농으로 이게 지금 목록에 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할 수 있는 제, 제품이 지금 그 황이라고 저는 말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요. 더 이게 작황이 좋게 만든다면은. 우리 그 기비제 유황, 아그로솔폴리오, 설포 해놓고 음. 하셨으면은 훨씬 더 작황도 좋고 병도 음. 훨씬 더덜 하면서 황을 기비로 깔아대테하고 같이 유기질을 했단다 면은 훨씬 더 좋은 농사 효과가 있었을 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써보신 농민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시고 신의 선물로얘기시는거 음. 보면 음. 정말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이제 전국 모든 농민들이 어 살균제 이제 쓰지 말고 이렇게 그 친환경적인 거 써서 유기농 자재, 좀, 유기농. 야, 유기농 자재, 아. 어, 유기농 자재 써서 좀 작황도 좋아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농수산 팀 v 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